안녕하십니까 아제 t v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어, 기대하던 그 GHK사의 글록이 출시를 했습니다 어, 9월 1일날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부터 프리오더 기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고 이 제품을 어, 하루 전인 어저께 제품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틀동안 장장 이틀에 걸쳐서 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 하게 되었고요 어첫 번째 아마 이 영상은 아마 한두 편에서 세편 정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 달아두신 부분들 중에서 일부 어, 외형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는 다 빼고 어, 순수하게 이 제품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은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넣고 한탄창에 몇발 정도 격발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창에 가스는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스를 주입하고 약 5초 이상 주입을 했습니다. 비비탄은 0.2g 비에 s 스탄을 사용하겠습니다. 을 하나 둘 17발. 숭마를 다 채우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는 19발. 세번째는 17발. 지금 세탄창을 썼는데 가스가 조금 남기는 남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살짝 남았죠. 근데 세탄창까지는 못쓸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첫번째 17발 유효사격이 되었고요. 두번째 19발 유효사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36발이죠 3 6발에세 번째 탄창에서 17발이 발사가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5발에서 10발 정도까지 쏘고 나서부터는 가스가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비비탄은 나가는데 뭐 격발이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이퍼프디노 그린가스를 한 탄창에 사용을 했을 때두탄창 플러스 다섯 발까지는 유효 격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음, 다른 가스를 쓰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번 테스트는 그 저희가 직접 구매하기 전에 카더라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던 얘기죠 바로 탄창에 가스를 3초만 찔러서 넣어라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퍼프 뒤로 그린 가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어, 3초 이상을 찔러 보겠습니다. 대략 한 5초.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스에 가스는 없고요. 비비탄은 지금 풀로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10초를 채웠습니다. 10초를 채웠다는 말은 지금 이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스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가득 차 있다는 얘기고, 한번 격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 이게 가스가 격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은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상 음, 이상. 잘 발사가 되네요 뭐 탄창도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지지도 않았고요 격발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번째 이 가스보다 조금 센 퍼프디노 그린가스 중에서 파워 업 가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지금 가스의 아 가스에 탄창에 가스는 없는 상태고 지금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상 없이 발사가 잘 됩니다. 위로 가스가 조금 솟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있는데 뭐 크게 뭐. 문제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가스는 바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14kg 이상의 레드가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가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탄창에 가스는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격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없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음, 이걸로 뭐 3초간 뭐 가스를 찔러서 사용해야 을 된다는 얘기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소프트 GHK 글록 17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추울 때나 완전 더울 때 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통 온도가 한 21도 정도 되거든요 22도 실내인데 그 정도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테스트는 홀스터 우리가 흔히 얘기 알고 있는 이 글록 홀스터에 제대로 이 ghk 글록이 장전이 아. 홀스터의 수납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홀스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 TMC의 라그나노크 레플리카 홀스터, 그리고 TMC의 X300용, x, XH35용 x 홀스터, 그리고 어, 사파리랜드 카피의 이 홀스터, 그리고 이 홀스터는 저기 어, 실물 홀스터입니다. 이 홀스터는 실물 홀스터인데, 이 이름이, 이게 뭐였더라? 블랙호크상, 아 블랙무슨 무슨 사였는데 아무튼 어 실총 홀스터인데 요거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홀스터입니다. 그럼 실총 홀스터 에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예어 이상 없이 장착이 됩니다. 어 이유격적으로는 나사를 조정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되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어 조정을 안 했지만 깔끔하게 잘 순환 됩니다. 그러면은 사8이랜드 어 카피 이 제품도 뭐 TMC 제품이죠. 이 제품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플래시를 장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상 없이 장착이 잘 되고 체결도 잘 됩니다. 예, 체결도 잘 되고 빠지고 예. 뭐 당연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이 TMC 다나오 XH35 홀수 있는데 뭐 당연히 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잘 됩니다. 그리고 라그나로코홀스터 카피 예 이상 없이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TM, 아, 시중에 나와 있는 글록 홀스터류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리거 압력이죠. 제가 트리거 압력을 이 체크하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음, 육안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슬라이드를 당기고 장전을 한 상태에서 트리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 정도 선에서 딱, 그, 월, 월이라고 하죠. 이 벽이 딱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서 격발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격발하는 을 방식인데 이게 그 절대 실총의 그 트리거 느낌은 아닙니다 실총 같은 경우 제가 글록 사격장에서 글록을 쏴보면은 압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보다 월등히 높은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압력이 존재해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인 압력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가면서 압력이 서서히 오다가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 플라스틱 부러지는 느낌 같은 이런 트리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계속 연사를 했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이 점은 참고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소리, 이 트리거 소리 이 소리 이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이 거슬리기 때문에 트리거 압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 트리거 아, 그리고 이 트리거를 당길 때이 안에 트리거 세이프티라고 하는 이튀어 나온 거 있죠 이튀어 나온 게 당길 때, 이거, 슬, 이거, 그, 글로 구매하신 분들은 딱한번싸우싶시오 하고, 딱 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에서 그 트리그락이 한번더 반동을 일으키면서 튀어나오면서 제 엄지, 이 손가락을 찌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요. 그래서 한, 한 탄창, 두 탄창 쓰다 보면 요, 지금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예,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고점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리거 리셋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리셋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장전을 하고 격발을 하게 되죠. 격발을 하게 되고 다시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장전이 될 거잖아요. 장전이 될때 다음 격발까지 이 트리거를 움직이는 거리, 그러니까 트리거를 움직여서 다시 격발할 수 있는 이 거리, 자, 이 상태에서 딸깍 소리가 나면 이게 리셋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더 발사를 하게 되면 격발이 되는 거죠. 이 트리거 리셋의 거리 자체는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글록류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지금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그 GHK 글록의 특이한 점은 자, 장전을 했을 때 트리거가 앞으로 나오고 격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리거가 뒤로 가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루이나 VFC나 W 글록들은 슬라이드를 살짝만 밀어주게 되면 이 스프링이 풀려서 트리거가 앞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돌아오지 가 않아요 바로 슬라이드가 장전이 돼야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장전이 되는 순간 트리거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방식이에요. 어, 실총이 이렇다고 는 하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비슷하게 재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어, 탄창과 어, 본체 이렇게 두가지 파트로 나뉘고요. 뭐 대부분의 글록들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무게를 한번 먼저 재어 보도록 할게요. 그 본체의 무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 762g 본체의 무게는 762g 이고요. 탄창의 무게는 371g 입니다. 지금 탄창에 가스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탄창의 무게는 371g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글록에 탄창을 삽입한 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는 900g. 900g의 무게를 가진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형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어, 글록 17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각인들 글록에 있는 사각형 각인 17 오스트리아 9 곱하기 19라는 각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특이한 점은 이 각인들의 두께가 좀다 다릅니다 이 전체적으로 각인들이 두께가 달라요 조금 의아해 하긴 합니다 근데 뭐썩 보기 싫은 정도로 뭐 각인이 막 그, 심하게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눈에는 조금 거슬리는 느낌의 그런 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반대편에도 여기에 있는 작은 글록 각인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 넘버 그리고 뭐 아웃바렐에 있는 뭐9 곱하기 19라는 여기에 있는 각인인데 상당히 뭐 흐릿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런 글록들과는 각인이 조금 다른 듯한 느낌 이런 다른 듯한 느낌을 조금 가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더에 이런 그 느낌은 무광의 스틸 슬라이드가 가지는 고유의 느낌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리거 해피사라든지 또는 뭐 가드사의 그런 느낌과 비슷하고요 어, RST에서 나오는 스틸 슬라이드와는 약간 이 광의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실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여러 글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 리어 사이트의 이 정확한 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앞부분이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제가 받은 이 제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총들이 앞부분이 좀 들리는 듯한 어,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하부 프레임의 각인을 한번 보시면은, 우마렉스 라이센스를 받다 보니까, 이 우마렉스 특유의 이런, 어, 각인들 이쪽 편에 있는 각인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글록 각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각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이 각인이 거슬리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젠3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이 스티플링 자국들 그리고 요 방아쇠 앞쪽 핸들에 이래, 이래 있는 손가락 모양의 이런 튀어나온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플링 자국이라는 게이 플라스틱 줌을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인도로 지진 것 같은 이런 질감을 아주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 하부 프레임의 재질은 조금 싼티가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 싼티가 나고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옵션으로 뭐 하부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 개인적으로 요 근래 나왔던 가더사의 어, VF 아그 마루이 글록 17 젠4용 하부 프레임 상당히 괜찮았는데 뭐 그런 옵션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부의 요 시리얼 넘버 총기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글록과 비슷하게 재현을 했고요 음, 외형은 지금 이그 아시다시피 이 슬라이드 자체가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고 어, 하부 프레임은 폴리머 재질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탄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창은 기존에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오는 글록 탄창과는 생김새는 비슷할지언정 앞부분에 비비탄이 들어가있는 이 모습을 볼수 없게끔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 실총탄창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탄창에 무게 역시 이렇게 139g 139g 기존의 탄창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운 탄창입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 역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냉각이 되었던 탄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어, 밸브. 밸브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위쪽에 이 고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고무가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이거 지금 잘 안빠져서 그런데 제가 이 안에 그 가스를 넣고 세게 이렇게 탁 눌렀을 때 고무가 튕겨 나가더라고요 손으로 해서 빠지니까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스를 넣는 방식은 VFC의 글로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홈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가스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완전히... 이렇게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홀 홀이 완전히 빼게 되면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십자나사가 하나 박혀 있어요 십자드라이버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 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예, 지금, 예, 지금 요 튀어나오는 이 버튼, 이 버튼이 이 안으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십자드라이버의 역할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탄창의 밸브 역시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된 부품과 어, 그 주입 밸브가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할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 버리고 사용을 할것 같아요 가스를 넣을 때마다 뺐다 꼽았다 하기 귀찮으니까 아마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은 요렇게 그리고 무게는 139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가볍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탄창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분해를 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이 양쪽의 레버가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손톱이 약한 사람은 빼기가 상당히 힘든데 빼실 때좀 주의를 하시고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부 프레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GHK 글록에서 볼수 있듯이 이 하부 프레임은 실총의 스트라이크 방식을 재현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에 해머 부분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글록들과는 다르게 해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은이 부분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형태로 어, 탁 이렇게 밸브를 때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기존의 글록과는 사뭇 다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부 프레임 안에 있는 재질들은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어, 부분도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여러 부품들, 아이고... 뒤쪽에 있는 여러 부품들, 요 부품들, 요런 부품들이 전부 스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어, 스톱, 이 레버도 스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스틸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부분, 이 부분과 이 뒤쪽에 있는 이 스트라이크 방식의 해머가 들어가는 해머 하우징, 이 해머 하우징은 스틸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분만 유일하게 스틸로 안 되어 있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슬라이드, 상부의 슬라이드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바로 실총의 글록의 슬라이더 상부와 아주 흡사한 모양의 이 뒷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아주 GHK 글록의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실총 글록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어, 추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분리하는 방식은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이 분리가 되고요. 아웃바렐과 함께 슬라이더, 리턴 스프링,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고무, 고무로 된 어, 부품과 이 와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무로 된 부품과 와셔를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바렐과 어, 이너바렐이 분리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웃바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바렐 아웃바렐 역시 자 이런식으로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렐의 구조는 이렇게 양쪽에서 잡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바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각인들, 아웃바렐에 나와 있는 각인들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흐릿한 느낌, 그런 어, 느낌의 각인을 가지고 있고 리턴 스프링 역시 상당히 강합니다. 이 스틸 슬라이드를 어, 구동하기 위해서 이 스프링 자체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굳이 옵션으로 뭐선 여러 가지 스틸 이, 이 리턴 스프링 옵션을 장착하는 것은 크게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있는 그대로에 그걸 사용을 하면 되고요 챔버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웃바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호복 고무를 조절하는 부분이 호복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 챔버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챔버를 빼내야 되는 이런 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챔버와 호복 고무 옵션이 메이플 리프사에서 벌써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옵션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복고무와 이너바렐은 기존의 GBB 가스 핸드건과 거의 동일하게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뭐 이너바렐이랑 호복고무 정도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순정으로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노즐과 실린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즐, 이 바로 GHK 이 글록의... 이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이 크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다 노즐입니다. 노즐이고. 어... 이까지 나오죠. 요게 노즐이. 노즐이 이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노즐이 엄청나게 크기에 크기를 자랑합니다. 노즐을 자랑을 하고 이 노즐 안에 부합 밸브 역시 저 은색으로 보이는 이 밸브가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흡사 우리가 smg에서나 볼법한 그런 노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프링 장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강하고 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바로 이뒷 부분이 통짜 실린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린더 그래서 이게 음, 스틸로 된 재질이다 보니까 빠르게 연사를 한다든지 뭐. 한 탄창, 두 탄창을 빠르게 썼을 때 이게 냉각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정도 사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프론트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를 보시면 은 프론트 사이트 여기 보면 은 앞쪽에 보통은 저희들이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그 프론트 사이트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실총 고증을 이거는 실총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야지만 이 프론트 사이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어 사이트 역시 실총에서 교체를 할때 쓰는 부품도 이 옆을 이렇게 강하게 눌러서 반대쪽으로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분리를 할때 실총 부품이, 실총의 공구가 몇 가지 필요하다는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보통 한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스트라이커 방식의 해머를 구현했다는 거죠. 완벽하게 실총각의 그런 스트라이커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뒤쪽에 해머가 튀어나오는 방식이 아닌 뒤에서 누르는 방식의 이 방식은 획기적입니다.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첫 번째 판매된 음,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런 메리트가 있겠죠.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그런 스트라이크 해머 방식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글록들은 이렇게 가는 순간 해머 부분에서 한 번씩 걸려요. 근데 지금은 이 슬라이드를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바로 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실물 제품과 호환이 된다는 거죠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또 하나 작은 장점이긴 하지만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실린더 노즐 이 사이즈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업가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낮은 압력의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스틸 슬라이드 M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작동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 대략 제가 탄속을 재봤을 때 업가스를 사용했을 때 탄속이 10이라고 하면 은 음, 어, 퍼프디노 그린가스를 썼을 때한15 어, 그린가스 파워 업가스를 썼을 때한17 레드가스를 썼을 때한20 정도 이런 비중을 생각을 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가스를 써가지고 게임을 뛴다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작동이 된다는 거, 그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고전점은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장점들은 좀더 찾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은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단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딱한 가지 밖에 안 떠오릅니다. 바로 트리거 압력입니다. 이 트리거 압력은 너무 세요. 이게 너무 인위적인 압력이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이 아플 정도고요. 트리거를 담겼을 때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트리거 락이 걸리는 트리거 세이프티의 이 글록 특유의 이중락이 있죠. 이게 반동에의에서 튕겨 나오면서 제 손가락 끝을 찌릅니다. 바늘을 찌르듯이 콕콕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리거 압력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엄청나게 음, 안 좋은 어,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내 손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트리거 압력은 너무 인위적이에요. 어, 뭐 그렇지만 음, 기본적으로 뭐 그거 외에 다른 단점은 아직까지... 집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탄이. 그런데 이 집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탄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느냐. 트리거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격발을 할때이 트리거 압력에 의해서 제 손이 엄청 떨려요. 이거는 조금 더그이 제품에 적응이 된다든지 이 트리거 압에 적응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어느 정도 이너바렐이나 호복공무 교체하면 은 아주 준수한 집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트리거 압력을 유지한 채로 집탄을 뽑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슈팅 매치용으로 쓴다든지 게임용으로 쓴다는 거는 이 트리거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수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트라이커 방식의 해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이런 느낌 어, 이그 트리거 압력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급하게 찍은, 찍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테스트가 필요하고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좀 두서없는 영상이 된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 몇 가지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다음번에는 그런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한번 더 영상을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 영상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야외에 나가서 야외 테스트 영상을 아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이만. 급하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